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의 일가를 마치고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중 9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버리고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길을 가버린 아홉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감사할 제목인 구원하신 은혜를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날마다 감사할 제목을 주시며,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